뭐 동현이도 유도했잖아 나가서 응. 김동현과 조준호 뭐 유도로 체급이 뭐 대체급 차이인데 누가 이길까? 리얼로 승부하는 거지 아니 이기죠 이기 이얘다아 그래? 왜? ㅈㄴ 못해 아니 그 복싱은 60kg 이 정도나 가요 얘랑, 얘랑 비빌 수있겠더라고 태권도 세게들하고야복싱가안져 안 저... 줘. 아, 저... 아 절대 안 준다니까. 복싱한테 아질 수가 없어요. 조준 씨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복싱 선수랑도 실제로 싸우서 이길 수 있다라고. 나의 어. 컨셉은 그런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내가 해결하겠다내얘이에 따인이 아닐까. 아니, 그럼 아 그러니까 어. 네가 궁금했던 거, 내가 궁금했던 거, 시청자들 궁금했던 거 한번 해보겠다. 해보겠다. 아예 좋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대박 컨텐츠인데 제가 온테레벨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잘 되길 바랍 안녕하세요 전 유도선수 조준호의 새로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걱정이 돼가지고 오긴 했는데 진짜로 이거를 할 생각이야? 많이들 궁금해하니까 궁금증을 해결해줘야겠다. 누군가는 나서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줘야겠다. 야니형한 네 6개월 안에 사망하는 거 아니냐? 희가그 걱정되더라니까요. 어. 아니 지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생각을 해보자. 누구를 첫 번째 대결 상대로 하면 좋을지 정한 다음에 무조건 가서 리얼로 하는 거야. 리얼로? 아, 이거는 지는 거는 어. 없을 것 같은데. 어 그러면 네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 권투는 이길 것 같아? 혹시나 안 그러지. 나한테. 너한테? 어, 어 나한테. <웃음> 내가 더 파이팅 보면서 연구한 세월이 형. 어. 20년이에요. <웃음> 20년이야 20년. 어. 근데 그딱 전략이 있다니까. 96건 가량 응. 보면서 거의 모든 기술을 파악했죠. 그렇지. 아. 응. 아. 그? 나는 모, 이 어떤 모든 대결에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응. 일단 뭐 복싱이다. 얘네한테 턱막 내가 붙는 시간 동안 응. 턱 막고 한 방에만 앉으면 승산이 겠다 맞는 거를 감안하고 다른 데 맞아도 상관없이 들어간 다음에 일단 잡고 넌 끝났다. 이, 이, 이, 이거라는 거야? 그렇죠 일단 복싱 전략은. 아, 그래? 응. 네가 말... 생각할 때어쩌냐 그게 가능하냐? 충고하죠. 오, 동질이 <웃음> 아, 아, 어. 똑같아씨. 아니 아니. 동질이 아질야 똑같아. 아직, 야, 아직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일단 제 이론상 지금 시뮬레이션상. <웃음> 어뭐 비슷해. 아, 둘이. 일단 벌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지. 어. 일단 더 파이팅. 9 6건 보는 동안 <웃음> 그 일본은 이기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그러면은 태권도는 태권도는. 발차기까지 있잖아. 데미지가 주먹하고는 다르지. 막, 막아가지고 제끼 던지. 피해.. 피한다. 제끼 던지뭐 해야지. <웃음> 아, 그래? <웃음> 아니 간단하네. 입 롤은 진짜 아, 너무 거의 페이커네. 음. <웃음> 페이커가 왜대단한줄알아 네. 왜? 그 생각한 걸할수 있기 때문에 페이커가 대단한 거예요. 어. 이 생각한 걸할수 있다고. 어. 어. 생각한 걸? 네. 야 이거 진짜 나도 구독할래. 나도. <웃음> <또 아니니까. 웃음> 어? 근데 동현이 같은 애들은 유도 얘 했었잖아. 체급은 다르지만 동현이랑 유도로 다 그러면 어떻게 돼? 동현이랑 유도 대 유도로? 응. 쉽지. 체급이 차이가 나는데도? 그 정도 핸디캡 줘야죠. 그 정도 핸디캡 줘도 누구 어... 어... 이긴다? 응. 동현이 형 이길 수 있지. 유도 유도 어... 대 유도로 하면. 어, 어 그래? 어. 성훈 형은, 추성훈 형은? 유도. 아그형 유도 제대로 했잖아요. 동현이 <웃음> 제대로 안 했어. <했다. 웃음> 아, 그 형은 동현이 형은 유도 클라스가 틀리잖아. 유도 클라스가 성훈이 형 어. 월드 챔피언십 나갔잖아요. 어. 어. 그 맞지. 동현이 형은 동네. 동네, 동네. 체육관, 체육관. 동네, 동네 체육관. 체육관. 시장, 아, 시장 아, 챔피언십 정도. 아 그래? 승급 심사 정도 받은 아, 거네. 아, 아, 아. 훌륭한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 뭐 도복 입고. 어렵고...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너아까 이거 얘기한 거야? 네. 아. 어, 현이 전화 왔다. 동이전화 네. 전화 들어왔다. 아왔다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형님. 여보세요? 어. 잘 지내시죠? 아니, 아니야. 나 지금 밖에 뭐 하고 있어. 아, 그러니까 잘잘안 지내세요? 어? 아, 잘 지내요. 아, <웃음> 잘 지내시죠? <웃음> 어. 별일 없어? <웃음> 네, 별일 없죠. 형, 근데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응. 김동현의 주짓수대 조준호의 유도 한 판. 아뭘 붙어서? 그 나는 주짓수라고너 유도라고 하고. 응. 아 그러면 은 룰이 뭐야, 룰. 룰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중 합의점을 찾아야죠, 믹스를. 룰 합의점이 어디서 하려면 그냥 붙는 거지, 룰 없이. 또... 아 합의점 없이 그냥 붙는다고? 그래, 형이. <웃음> <그냥 웃음> 아이 형나형 나, 나, 형, 나는 자, 나는 자신 있는데 이게 역시. 형이 저기 될까봐. 그래서 뭐뭐 돌려 돌려서 뭐. 뭐 떨려, <웃음> 아니 그거는 돌았네, 어이... 돌았네, <웃음> 돌았네. 돌리시면 <늘>. 아, 지지시전자 <웃음> 변화해 조준도가 왜이 혓바닥이 지려? <웃음> 왜이래형 갑자기 타짜를 <웃음> 보고 왔네. <웃음> 아니형은그렇게너 원하는 물대로한판 하고 내 원하는 물대로한판 해가지고 매미 김으로 가면 되지.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. 매치는 성사 오케이. 네. 알겠어요, 형. 그, 저기, 매니저 통해서 그, 파이팅 날짜 갈겁니다 <웃음> 됐어 됐어 왜왜왜 <놀람> 에이씨 <놀람> 수... 오시메 <득> 디... 데... 달리스는 다르구나. 오 다르구나. 우와! 우와! 어. 우와! 오.